말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 티 t v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티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만수르 씨와 함께 같이 한번 리코더 난감한 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... 예~~ 음악만 있으니까 노래는 안 합니다 네자 <웃음> 이제 한번 볼까요? 네자 만수르 씨 가주세요 자시작할수 있겠습니까? 예. 네 이제 불을 준비하시고요 네자 3, 2, 1 시작 아, <웃음>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고 점수는? 준비 시작 잠깐만요 게되 백점 백점 게 되게 점게 되게 게 되게 되게 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짱구. 짱구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짱구. 되게 짱 야. 야. 야, 불러. 불러. 불러. 아 이거입니다. 어켜 봐. 비켜 봐. 리리 아, 왜왜왜 그래. 왜이래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쳐 기어 빵점. 다시다. 다시다. 다시다. 다시 뿌리브리. 다시. <웃음> 다시, 다시, 다시, 다시. <웃음> 네, 여러분,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Okay.